응. 응. 완벽 지하에 있는 역 생겼다. 9번. 어, 편하다. 여기 직선으로, 세, 여기 3개가 있다. 직선으로 3개. 뭐지, 요 수박하고 얘들 왜 열매를 안 맺냐? 수박? 그거 옆에 뭐, 방해물이 있어 그런 가 아이가? 아닌데, 한쪽 뚫어놨다, 여기, 내가. 근데 왜 그러냐? 어가다 뚫어놨는데. 너에게나 준비된 손물 그거 못 부른다, 난 절대로. 너무 높다. 나도 높다. 내가 부르기엔 너무 높았다. 뒷부분이 너무 심하게 높다. 항상 평범했던 그 부분이 너무 높다. 그러고 여러 개 나와서 힘들다. 오케이 다 이어져 간다 우리 집 바로 밑에 지나는 파란색 선에다가 전등 일개를 전등 다호 달아... 구... 고선에 9번역까지 이어졌다 9번역이라 여기가 8번이다 이제 음. 왔다 8번 열차 언제까지 만들 거냐? <웃음> 거의 다 만들어졌다. 아, 이. 오늘 이거 다 있는다고 그런 거다. 응. 음. 오늘 이게 정식객통이다 이거 노란색 선에. 어? 어? 우리 집 안에 왜왜 감히 크리퍼가 있는 것인가? 맞어또 차네. 노스간다마 이들. 죽어라 이 뻘레같은 눈멍 어 됐다 이제 열차가 이어진다 좀 있으면 동물하고 다 사냥 다니고 있다 지금. 내네 집안에 소 같은 거 풀어도 되나음 음, 많아. 오케이 이 구간 이으면 끝났다 다이었다 죽고 마신 셔어 이기는 다이었다 진짜 길다는데 이거 이제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줘야지 응. 보여주고 이제 그걸 또 진짜 서버로 굴려먹는거 됐다 노란거 이제 타도 된다 순환선 완료 그 다음에 오호선 확장공사도 하고 몇개 연장 더 할까 4, 5, 동리 연장할까, 저거. 지공사에 좀더가게 어, 스파이더 조키다. 습, 뒤역에서. 들어왔다. 스파이더 조키는, 그, 위에 탄 놈하고, 아래쪽에 있는 놈하고, 따로따로 치는 체력. 어, 20, 20. 아, 하나, 16인 거, 거미는. 아, 양은 양고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야야야 볼렘이 지하철 안에 들어와있다 설가로 <웃음> 위에 서있다 어디 설로에 서있어? 사호선사호선 파란거 파란거 어디에 서있냐? 아 여기 있네 디시티 음... 죽였다 오케이 니집안있자 네 감시하라니까 이 집을 지가 노숙자가 되고 니네 네, 집안에 있다나 지금 어 우리집에 있나 응. 어 2층 만들었잖아 그래서 결국 어, 2층 적당히 했다 가구를 좀 갈아 끼웠다 어이 이 문도 있더라 이런 문도 있더나 어 정원문 좋네. 어 이런거 있어 가구 좋네 야 그리고 이쪽으로 와봐 뭐 요거 요 밑에 바뀌지 않았나? 아, 이게 바뀌었다, 울타리. 어, 이런거 있다, 이런 거. 아, 어, 이건 봤다, 울타리는 봤다. 저 문은 못 봤다, 저 문. <웃음> 울타리를 보는데 문은못 보냐? 문은, 몰라. 문, 문인 줄 몰랐지, 저게. 너무한데? <웃음> 문한테 문인 줄 몰랐다니. 아, 이거 약간 그냥 울타리랑 같이 길려. 그냥 울타리 다른 버전인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막 종류가 또 많은 건 아니라서 좀 꾸밀 건다 있어서 상관은 없을 걸 나는 옛날에 컴퓨터도 있었는데 컴퓨터가 없어졌다 다른 가구 모드도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 6호선 다불내냐 6호선? 응 음, 노란 거 가봐야겠다 한번 운행하고 올게 어 집업 문행하고 와라 노란 호선 타겠습니다. 난 간다. 두번째 간다 여기가 세번째 습지옥 간다 간다 여기도 한 번씩 레일이 멈추네 쪼, 조금 호수공원 1번 간다. 안 가는 데가 없다. 이거 야펜돈불 타고 있다. 저는 <웃음> 가엽게도 간다. 여기가 10번, 11번. 간다 꼬름골 빙산경기장역 됐다 이제 다른 동네 간다 당근동이다 물기바위 당근 라면 마을. 어딘 줄 알지? 들어가는 동거 같다. 거기, 습격당했던 곳. <웃음> 7번. 북라면동. 예전 가구 모드에는, 내가 아는 가구 모드는 에 응. 거의 많았는데 뭐. 중국. 어쨌다 이제 폭포 간다. 이네 동네 앞이다. 고. Cool. 그래서 여기서 도착한다. 덕구 북포다. 덕폭봉 제일 높은 데다 덕구봉 현재 당장으로서 가장 높은 곳 역은 제일 높다 Y가 100, 136이다 여기 제일, <웃음> 고, 제일 높은 지점이 안다 물류센터 대나무산책로 공업단지 아 많다니 토끼골 이게 산호바다 있는데 왔다. 산호 뭐고요? 어, 여기 연결이 안돼 있나 보네. 35. 안 <susur> 이게 이제 절반 넘겨왔다요 어.. 진짜 가구모드 예전에 비해서 진짜 음. 개수 많이 웠었다 안에 있는게 맞지? 뭐 하나를 더 찾아봐야 되는데 적어도 커스텀 n p c 라는건뭐 다른 걸더더 더 해야 돼 음. 덧대지 않으면 이건 너무 부족하다 계속. 뭐 한번 찾아볼래? 나 지금 좀 <웃음> 멀리 나와있다 민규네 동네가 있다 음, 버전 같은, 어휴, 어휴, 어휴, 어휴, 버전 자체를 내린다거나 할순 없나? 버전 자체? 내리, 뭘, 내리, 1. 내리면 1.12.2 같은 거. 버전 바뀌면 이상하게 바뀐다, 이거, 메이 몇, 일부가. 파손되고, 막 땅이 솟아가지고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음... 그렇다고 새로 만들 순없어 그것도 하고 상위 버전에 가는 건 진짜 답도 없는 일이고. 아, 근데 찾아보면 처음 보는데도 쓸만한 건 있긴 하다.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그런 거 써야 하 돼. 응. 그게 니네 배다. 30번. 모드 마그 포럼 같은 데 가면 되나? 응 음. 포럼 같은 데 가면 많다 그 나인 마인크래프트나? 음, 한 파모.. 한 마포가 있다 한 마포? 맞나 음. 아, 근데 난거긴신뢰하지 않는다 별. 왜? 어.. 마음에 안 든다 왜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그..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모두 그거 뭐지 정식으로 개발한 사람들이 올리는 곳이 아니라가지고 그런데 어, 신뢰 안한다 어. 그 외국 포럼 같은 데는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업로드 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음... 봤거든 내가 중간중간에 오리 고치기 동굴도 고쳐보고 30번 MRCRAP e n s i v e 가구 모드 현재 1.15.1까지 업데이, 업데이트되어 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드가 어떤 건데? 우리? 응,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구 모드가 뭐 보면 되지 어, 설정이 있는데 응? 어디 갔노? 근데 이 안에서 볼수 있는데 왜 없지? 어, 왜 안에서 모드가 안 빠지냐? 나 모드 빠지는데 이거 미스터 클라이피쉬인가? 그 사람 거다 미스터 클라이피쉬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 응 전자제품 같은 것도 있는데? 응 있었는데 왜이 이 버전에는 없는 지 모르겠다 거의 일종의 오류 아이가? 그런가? 맞지? 아니면 뭔가 덜 받은 게 있다든가 그런 가 아냐, 지금? 그럴수도 6호선, 34. 34. 오케이, 5호선도 보인다, 옆에. 아 이거, 이거 링크 한번 봐봐, 이거. 응. 음. <웃음> 이거 한 바퀴 다 돌고 볼게. 거의 다, 더, 거의 다 돌았다. 1 6초터는그 남았다. 미스터 크라이피쉬가, 이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드가 아닌데. 아니면 좀 옛날 거 가져왔다던가 거. 그런 거에요, 이거. 음. 1 4좀4 예, 있는데? 음 그거다. 근데 왜몇 개가 없, 없는지 모르겠다. 일부 아이템이 없더라.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내가 한번 모두를 새로 받아가지고 그거 적용시켜서 싱글플 돌려볼게 음. 음 이거 여기가 와, wow, 엄청 많다. 합지구 오케이. 그 정식 버전에서 받은 거 맞지? 응. 음. 똑같이 이런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지왜이게 가구가 별로 없냐, 이거. 음. 너무 작은데 그, 옛날 버전에 있었던 게몇 개가 없더라. 왠지 몰라. 몇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싸그리 지워졌는데 쇼파도 없지? 아, 쇼파는 있네. 쇼파까지는 있다. 아, 그, 다른 가구 모드 하나 알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들고 와볼까? 몇개 더. 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부족하냐? 바위 기둥 여기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왜 이래, 내용호이 없지, 너 욕조 쇼파 변기 TV 어, 그러니까 욕조랑 TV랑 그게 없어졌다. 변기도 없고 쓰레기통도 있었는데 컴퓨터가... 그 아무것도 없냐 이거? 몰라 다 없어졌다. 모두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다. 야, 그것도 아 이거 그냥 버전 한칸올려놓은 아 버전 올리는 거 괜찮은데 그러면 다른 게더 없어진다 그러니까 버전 올리면 지금 버전에서도 못뭐 구하는 게기안 위에라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딱히 당 음. 장랑 하기버전에서도 없어가지고 미치겠는데 음. 거의 다돌아왔다 펜트하우스 있는 데다 이제는 한 바퀴 다 돌아. 어야 배낭모드 있다 <웃음> 배낭모드 있다 필요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링크 박아 놔라 됐 특이하게 이 동네에 좌표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한바퀴 다 돌아봤다 응. 니네 니집 있는데 있다 일단 나중에 뭐 하나 보고 로 갔다 와야겠네 어? 경사 추가 모드가 있어 경사 추가는 비로 없다네 해봤다 옛날에 그래 약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네 집 외관을 그 경사가 있으면 뭐 차량 같은 게 있다고 치면 그게 잘 움직이네. 그렇지? 그리고 지붕 만들 때도 씨발 이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하는. 그럼 한번 모드나도 보러 갈게.